오늘은 2022년 6월 14일에 출시된 모바일 게임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게임 이름은 아토리 기어 퓨전으로 엑세스에서 개발하고 빌리빌리에서 서비스하는 서브컬처 장르의 게임인데요 최근 모바일 MMORPG가 흥하면서 같은 장르의 게임들만 주구장창 나왔는데 오랜만에 완성도 높은 서브컬처 장르의 게임이 나온 것 같아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게임을 설치했습니다 물론 숙제지만 저는 이쪽 장르의 게임도 좋아하는 편이라 지금부터 간단하게 게임을 리뷰할 생각인데요 게임의 전체적인 퀄리티를 시작으로 기본적인 시스템 및 컨텐츠까지 저의 경험을 토대로 게임에 대한 장단점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터리기어는 정체를 할수 없는 존재 괴뢰에 의해 침식된 지구를 에이지라고 불리는 기갑 소녀들과 함께 구한다는 간단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보통 이런 모바일 게임은 2d 이미지로 간단하게 시놉시스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아터리 기어는 시놉시스도 좀 신경써서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스킵충이라 모바일 게임에 등장했던 컷신들은 대충대충 스킵하는 편인데요 이 게임은 시작부터 가슴 따뜻한 누나가 등장해 스킵 버튼을 쉽게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전투 튜토리얼 을 진행하면서 공급기 연출을 볼수 있었는데요 역동감 있는 모션과 화려한 이펙트 까지 생각보다 스킬 연출의 퀄리티 가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모바일 게임에서는 유저들이 초반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기술을 를 보여주며 유저들을 잡아 두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아터리 기어는 5성 영웅들이 이런 고퀄리티 스킬 연출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 이 영웅은 어떤 스킬을 사용할지 찾아서 플레이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영웅은 총 3개의 스킬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턴제 방식으로 전투가 진행됐는데요 속도라는 능력치가 존재해 턴을 앞당길 수 있었고 총 3개의 상성에 따라 전투의 판도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덱을 구성하고 스테이지를 공략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튜토리얼을 마무리하면 우편에 있는 보상을 받고 바로 영웅을 뽑을 수 있었는데요 인기투표 이벤트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10회 뽑기와 5성 영웅을 한 마리 확정적으로 주고 무제한 리셋이 가능한 1팩 뽑기를 할수 있었습니다 초반에 챙겨가면 좋은 영웅은 우성 수라와 4성 엘리스 정도가 있는데요. 서브컬처 게임답게 컨텐츠마다 다양한 영웅들이 필요해 초반과 후반을 생각하고 영웅을 육성해야 빠르게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좋은 영웅은 시리우스 정도가 있는데 장비가 없으면 앞에 말한 영웅들보다 가성비가 떨어져 어느 정도 육성이 끝나고 고렙 장비를 얻을 수 있으면 그때부터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잠시 두근거리는 뽑기 타임! 간단하게 리셋 마라를 하시는 분들은 수라나 시리우스 정도 가지고 이륙 하시면 될것 같고 포기를 모르는 리셋 마라 고수분들은 수라 시리우스 또는 수라 엘리스 정도 챙겨가면 좀더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아터리 기어가 생각보다 스킬의 의존도가 높아서 5성이라고 무조건 좋은건 아니고 3성이나 4성에도 미친 효율을 보이는 영웅들이 많이 있는데요 4성 엘리스 같은 경우 스킬 구성이 좋아 다양한 콘텐츠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무제한 리셋이 가능한 릴리스 기념 소집 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5성 한마리를 확정적으로 주면서 원하는 영웅을 가져. 수있도 10패 뽑기를 무한으로 할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나오는 영웅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성은 1순위 히알리 2순위 고스트 정도가 좋고 삼성 그레이스는 꼭 같이 데려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성도 아닌 삼성 그레이스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 게임도 서브컬처 게임처럼 영웅의 성급을 올리는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초반 쫄작에 특화된 그레이스가 있으면 아주 빠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힘들게 뽑은 오성 영웅들은 창고에 박혀있고 결국에는 삼성 그레이스만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효율을 자랑합니다 그럼 초반 영웅 추천을 정리해보자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히알린, 수라, 엘리스, 그레이스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공식 카페의 정보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니 참고 정도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기 말고도 게임 안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재화는 물론 무료 4성 영웅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일차 출석을 얻을 수 있는 모리스는 4성 힐러 캐릭터지만 스킬 구성이 좋아 다양한 컨텐츠에서 쓰이니 기분 좋게 받아가시면 되고 사전 예약 보상은 따로 쿠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3일 동안 접속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웅 소개및 추천은 이정도로 하고 간단하게 컨텐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토리기어는 오픈 초기라는 부분을 감안하고 봐도 생각보다 많은 컨텐츠들이 존재했는데요 기본적인 모험인 메인스토리를 시작으로 흑제처럼할수 있는 일일전투와 부족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자원의 끝 던전 그리고 이벤트 던전들까지 다양한 타입의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키우고 나면 효율이 좋은 장비 파밍 던전밖에 안돌겠지만 통장 과정에서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이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것은 게임의 완성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 4일에 시작해 35레벨까지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경험을 하며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서브컬처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영웅을 힘들게 얻고 자신만의 덱을 꾸리는 것이 게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는데요. 획득한 영웅의 일러스트를 시작으로 인게임 모습까지 괴리감 없이 구현되어 있어 영웅을 수집하고 내가 좋아하는 영웅을 지켜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투를 다시 살펴보면 총 4마리의 영웅으로 전장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지원 영웅이라고 해서 전투의 직접 모습을 보이지는 않지만 따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영웅도 존재해 전투에 깊이감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아터리기어는 자동 전투 및 반복 플레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하고 세부적인 기능을 제공했는데요. 자동 전투 시 영웅들이 원하는 스킬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이 가능했고 세부적으로 어떤 적을 먼저 공격할지 설정하는 기능까지 지원했습니다 보통 이런 기능은 게임 출시 이후 뒤늦게 추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터리 기어는 초반부터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추가로 반복 전투에는 화면을 자주 볼수 없는 유저들을 위한 특별한 기능이 있었는데요 게임을 닫거나 종료해도 전투가 진행되는 기능을 추가해 지루한 반복 전투에 대한 피로도를 해소시켰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생각보다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대략적인 틀은 기본의 서브컬처 게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인터페이스를 시작으로 시스템까지 유저 친화적으로 만들어져 있어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쓴 게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길드 개념의 동맹과 영웅들과 커뮤니티를 할수 있는 함대 컨텐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영웅들을 이용해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파견 그리고 다른 유저와 PVP를 할수 있는 연습 모드까지 p v e 를 시작으로 PVP까지 초기 버전치고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콘텐츠 콘텐츠들이 존재했는데요. 모든 콘텐츠들이 생각보다 안성도 있게 만들어져서 플레이하는 도중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스테이지 및 콘텐츠를 일정 수준까지 클리어하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적어진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만 보완된다면 좀더 유저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아토리기어의 간단 리뷰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저의 최애 캐 히알린을 보여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これぞ日々の訓練の成果だ。